도 됐겠다 우리 크리스마스에 맞게 한번 집을 꾸며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지금 돈이 83,707원 정도 있고요음 한번 집을 꾸며보도록 하죠 일단 보면은 집 자체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집이 제일 작은 거라서 이거 집 자체를 바꾸자 자 새로 추가 자오 일단은 지금 딱 봐도 크리스마스에는 약간 이런 진저브레드 하우스가 최고긴 한데. 일단 집을 그럼 이걸로 합시다. 음. 짠! 오케이. 우 와! 일단 크리스마스 딱 분위기 나오네. 일단 기본적으로. 음. 와! 오! 뭐야? 집 아까 거기에 비해서 큰데? 어? 되게 큰데? 오, 뭐야? 아잠깐만 여러분들 비켜주세요 저 들어가야 돼요 오 일단은 괜찮아요? 오, 딱 크리스마스 분위기다 이게 크리스마스로 한번 이제 꾸며봐야지 자야집 좋네 자 물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크리스마스로 좀 맞춰서 아이, 크리스마스 이번에 새로 나가는 아이템들이구나. 우와! 아,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지. 저, 벽에다가 딱 걸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, 이거. 아, 벽에다 닦을 수 있네. 요렇게? 아, 이거 돌아가는 거구나. 아! 여러분들 또 제가 미적 감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미적 감각이 대단하거든요? 음 사람들 때문에 안보여요 게어디지 잠깐만 자 옆에다가 이거 놓고 놓고 하나 더 추가 어디지 여깄다 자아 여기 하나 없는가 아, 아쉽죠? 하나 더 추가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완성. 자 눈뽕 에디션. 와딱 겨울이라는 게 보이네. 음. 자, 두 번째는 요거. 요건 뭐지? 이거 뭐야? 오. 뭐야 이거? 나 이거 왜 갖고 있어? 뭐야 이거? 왜 추워? 이거 뭐야? 자 일단 잠깐만. 이제 편집 중지 잠깐. 뭐야 이거? 안써 안써 필요없어 주지마자 여기는 뭐지? 아 여기 화장실이구나 야 근데 과자로 된 화장실? 이거 다 젖겠는데? 여기 뭐지? 오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나집꾸거야 들어오지마 자 여기에다가 또 추가 어디보자 일단 새로 나온 아이템들을 한번 다 써보자 이건 뭐야? 우와 마이크래프트 같은데 약간 이거? 오 이거 두개 이렇게 설치해놓자오 우와 딱 대칭 맞춰서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뭐야 얘 너무 큰데? 자 이렇게 딱 돌려놓고 야 좋다 좋다 좋다 좋다, 좋다.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이런거 이제 이렇게 딱 놓는거지 자 옆에다 하나.. 아아 아,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저리가 판매.. 없어들 어? 잘못 갖고 왔네? 이거 아니야 이거야 오케이 자 어? 아 이렇게 놔야겠다 짠 오케이! 아, 예, 약간, 예, 약간, 가운데로 안 보고 있는 게 조금 거슬리는데? 괜찮아요. 예, 괜찮아요. 오,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데? 자,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꾸밀 게 뭐가 있지? 벽! 맞아, 벽지! 어, 새로운 벽지 뭐 있나요? 아. 이건 좀 별론데? 이것도 별로다 어. 벽키가 별로 안 예쁘죠? 이 우와 좋아 일단 저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벽키 여기도 벽게 바꿔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겨울 느낌 우리 크리스마스니까요 보자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벽지 같은 거 없나? 아니 아니 아니아니 이상해 오 요거 괜찮네 이걸로 합시다 좋아 좋아 그리고 바닥 바닥은 또 새로 나온게 뭐죠 왜왜왜다 이런거밖에 없니 바닥이 바닥에 정상적인 게 없는데? 어? 아니야. 꽃이었어? 이거 눈눈 눈 아니었어? 뭐 없나? 바다? 눈 약간 눈 같은 거 쌓인 거 같은 그런 거 없나? 하얀색을 합시다. 하얀색, 하얀색. 어, 이거. 어, 좋아. 다 이걸로 바꾸자. 우리 겨울이니까요. 다 이걸로 바꿉시다. 와, 눈짱 아파. 와, 비켜, 나 나갈 거야. 우리 집이란 말이야. 짠. 짠. 아, 자꾸 나한테 아이템 주지 마. 아이템 꺼놔야겠다, 이거 주는 거. 음, 아이템 주는 거 끄기. 자, 바닥. 짠! 어 자, 지 편집 바닥짠우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겨울 분위기 내는 거잖아우우리 여러분들 내가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해봤 자, 자 벽으로 가서요 짠짠짠 짠. 짠. 그리고 여기도 짠 위에, 위에, 위에 알아붙어라. 여기도 바꿔주지. 우, 야, 어디 더 없나? 어디 더 없나? 집더 없나요? 와 온 곳이 알졌어 크리스마스 집 만들기 자 그러면 집을 한번 다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약간 크리스마스 소리 짠짠짠 짠짠짠 슝짜 짠. 짠짠 어? 여기 사람이 있었네. 뭐지? 짠 어, 잘못 눌러서 집 나가기 눌렀어. 짠 방어 작용 이거 못하 아, 못하나? 짠 짜자잔 짜잔 크리스마스 집 만들기 성공!